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색다르게 인천에 있는 LH 전세임대주택을 살펴볼 텐데요 LH 전세임대주택은 LH가 지원 대상자에게 전세금액의 95%를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은 5%인 주택입니다 지원 대상자 및 입주문의 등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단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첫번째로 연희동에 위치한 하나 세인트빌입니다 전용 15평에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2012년에 지어진 주택이며 올수리가 된 상태라고 하네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고 인천 2호선 아시아드 경기장역이 도보 10분 내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 뒤로 5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근린공원 시설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전세금액은 1억 2천만원대이며, 본인부담금은 600만원대입니다. 두번째로 심곡동에 위치한 선영홈타운입니다. 전용 11평에 방 2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올수리가 된 집이며, 서구청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습니다. 방이 2개라서 2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기에는 다소 좁지만, 집 바로 앞 1분 거리에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공원과 대정초등학교, 어린이집 등 아이를 키우기 위한 주변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8,500만원대이며 본인부담금은 425만원대입니다. 세 번째로 당화동에 위치한 수림파크빌입니다. 전용 1 5평의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가까운 역인 완정역과 계양역이 버스로 30분 내 거리여서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멀지만 배정초등학교가 도보 3분 거리에 있으며 차로 5분 거리에 계양천과 인천 영어마을이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은 느낌이고 고급진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전세 금액은 1억 2천만원대이며 본인부담금은 600만원대입니다. 네번째로 숭이동에 위치한 우복탑스빌입니다. 전용 15평에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수인선 숭이역과 1호선 재물포역이 근처에 있는 더블역 세권이지만 도보로 약 20분 정도는 걸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없지만 4층이라서 걸어서 이동하기에는 무리는 없겠고요. 올수리가 된 집이며 남향에 배치된 주택입니다. 통 베란다가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네요.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수봉산이 있어서 주말에 등산이나 가벼운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요 전세금액은 1억 1천만원대이며 본인부담금은 550만원대입니다 마지막으로 숭이동에 위치한 파크뷰입니다 전용 15평에 방 3개, 화장실 1개 구조입니다 1호선 재물포역이 도보 12분 내외 거리에 위치해있고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아쉽지만 남양에 배치된 주택이라서 최강은 걱정 없겠네요. 베란다도 있어서 공간을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수봉산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배정초등학교가 3분 거리에 있습니다. 전세금액은 1억 200만원대이며 본인부담금은 510만원대입니다. 지금까지 살집 채널과 함께 인천에 위치한 LH 전세임대주택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하기 꾹 감사합니다. 뿅